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창문에서 추락할 개연성은 있으나 외상이 없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합 558103 토대로 면밀히 이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심장 및 뇌와 관련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이를 진단받은 적은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건 자택의 거실에서 창문을 통해 창고로 들어가다가 창고의 바닥에 추락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 골절이 촉지되지 않았고 외상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외상이 없는 점으로 보아 내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었고 역시나 구급활동일지에도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채 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지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